이번 식으로 앉아서 모르게 드시거나 1,900이 나와요. 근데 키가 많이 이제 크신 분들, 높치가 있으신 분들은 주면서 이렇게 거를 <웃음> 바라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숲을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. 자 오늘 새로 오픈한 크림버니 소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카세타로 좀 깔끔한 이미지로 세팅을 했고요 다른 카라반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전면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데크도 사이드쪽이라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은 이런식으로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전면의 숲을 바라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롤테이블이랑 체어가 두개 배팅이되고요 내부는 기존이랑은 조금 달라요. 들어가자마자 얘는 일단 냉장고가 있어요. 밖에서도 이렇게 그냥 음식을 이렇게 꺼내 드실 수 있게끔 냉장고를 배치를 했고, 문만 저렇게 열렸으면 참 금상첨한데,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, 그건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니. 그리고 스위치를 여시면, 요거는 기존 카라반이랑은 다르게, 요 우측 사이드 쪽에 이렇게 바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앉으셔서, 수툴에 앉으셔서 여기서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앉아서 모르게 드시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쪽 측면에 이제 식기 도구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조리 도구들로 이제 이쪽 선반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침실은 뭐 기존 사이즈대로 어 전체적으로는 킹 사이즈고 요 이제 매트리스는 킹 사이즈가 들어가요. 그래서 두 분이 누우시기에딱 적당한 사이즈고 카라반 특성상 요 사이드 길이가 1,900이 나와요. 그래서 키가 많이 이제 크신 분들,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용하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요 천장이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쓰는 재질인데 템버보드로 이런식으로 해서 깔끔한 음. 디자인을 조금 기존 다 우두 약간 어두운 톤 이어 갖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식으로 밝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햇기창으로 채광도 주면서 이렇게 별을 벼를... 바라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 전체적으로 이제 라탄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드에 이렇게 누우셔서 이렇게 바깥에 어 이렇게 누우시면 바깥에 이제 저희 잣나무 숲을 이런 식으로 숲을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측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다 보니까 뭐양 사이드 좌측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다른 카라반이든 다르게 이 앞에 마당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어요 구조상 테이블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닫으시면 이러한 침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이미 이제 첫 손님을 받아놨고요. 새 이불에서 새 손님을.